나요, 똥망입니다. 잉크 틴트 세럼이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신상 립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바로 페리페라 신상 잉크 무드 드롭 틴트입니다.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는 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선 런칭 때 6,500원에 이 다섯 가지 전 색상을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사은품도 받았답니다. 디자인은 어, 지금까지 페리페라가 냈었던 틴트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정말 깔끔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안에 내용물 컬러를 보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향은 바를 때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편이고 킁킁거리면서 맡으려고 하면 그냥 틴트 향이 납니다. 총 5가지 색깔로 웜톤과 쿨톤을 배려해서 골고루 나와줬는데요. 수채화 틴트라는 별칭답게 이전에 오일 틴트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얇으면서 스르르르 번지는 듯한 그런 제형이 아주 좋은 틴트인데요. 안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이게 입술 컬러가 착색이 되고 그 위에 얇은 유리막 같은 게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봐도 그냥 립밤 바른 정도의 그런 묻어남 말고는 색깔, 컬러가 묻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발리는 제형인데 생각보다 손목에서는 착색이 꽤 남는 편이었고요. 대신 지속력은... 음... 실제로 제가 며칠간 이 틴트들을 직접 바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솔직히 지속력 똥망입니다. 제가 페리페라 찐덕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페리페라 틴트들을 다 모으고 소유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페리페라 틴트들은 착색력과 지속력이 정말 최고였잖아요. 요거는 착색이 되는데 이상하게 지속력이 안 좋아. 각질 부각도 없고 정말 입술이 촉촉한데 아 지속력.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오일 보호막이 사르르르 사라지면서 입술이 살짝 건조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이 립밤 같은 코팅막이 생각보다는 빨리 사라진다는 거. 하지만 내가 밖에서 틴트를 자주 바르는 사람이다 하면 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 애매하게 립이 남았을 때 다른 립 제품들을 덧바르면 뭉치거나 각질 파티가 일어날 수 있는데 뭐 언제든 덧발라도 각질 부각도 없고 정말 촉촉하게 입술을 아주 얇게 코팅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오일 틴트나 워터글라스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제형들 틴트와는 다르게 정말 얇은 느낌이라서 입술에 두텁게 얹어진다든지 막끈적거린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제가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이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잉크 무드 드롭 틴트보다 잉크 틴트 세럼이 한 3배 정도는 좀 두꺼운 듯한 느낌이 납니다. 대신에 잉크 틴트 세럼이 한 번에 확실한 발색을 얻을 수 있겠죠. 기존의 잉크 틴트 세럼이 너무 내 메이크업이랑 안 어울리게 진하고 두텁게 올라간다고 라 생각하신 분들은 잉크 무드 드롭 틴트가 더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다섯 가지 전체 컬러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1호 코랄소아는 소프트코랄 컬러로 약간의 오렌지빛이 돌기 때문에 웜톤 분들께 추천드려요. 덧발라줄수록 선명함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저는 두세번 덧바른 선명한 발색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2호 핑크맥락은 본연의 입술색에서 핑크빛을 고르게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에요. 자칫하면 향홀빛이 돌아볼 수 있는 코랄핑크 컬러를 잉크 무드 드롭틴트 특유의 얇은 막이 사르르 녹여줘서 부담스럽지 않은 립을 연출해줘요. 4호 맑음지수는 기존의 레드컬러 물 틴트들이 건조해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화사하고 선명하게 얼굴색을 밝혀주는 컬러라 무난하지만 포인트가 될수 있는 기본템입니다. 4호 계안핑크는 누가 봐도 쿨톤을 소리치는 플럼빛 핑크 컬러인데요. 라즈베리를 먹은 것 같이 물드는 느낌이 그라데이션 립으로 연출해도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오후는 웜톤을 위한 분위기 연출 립입니다. 진짜 말린 장미 같은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 성숙한 이미지를 풀립으로 바르면 고혹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리 풀린 사진들을 보고 너무 기대를 한 나머지 사실 받고 처음 사용해봤을 때는 음, 좀 실망을 했거든요. 입술이 애초에 좀더 오동통하고 명란적같이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바르시면 정말 탱글탱글 예뻐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정리를 하면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추운 날씨에 좀 촉촉하고 얇은데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립을 찾으신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소 립스틱 제형을 싫어하시거나 좀 두터운 틴트 제형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속력이 굉장히 민감하다 난한번 바른다면 수정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드리고요 봄웜민 저의 추천 픽은 1번을 깔고 3번을 레이어드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페리페라 덕후 마롱이 페리페라 신상 틴트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제품이기를 바라며 오늘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인스타도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